풀바디 카디오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처음에 제자리 걸음으로 잠깐 웜업 짧게 할 거고요. 호흡 충분히 해주세요. 처음 동작은 우리 기본 스쿼트로 시작하실게요. 어깨 넓이만큼 다리 11자 그 상태로 스쿼트 50초 동안 반복하실 거예요. 준비 시작 원 앤. 그렇죠. 앤. 2. 앤 계속 하나 엔 엉덩이 쭉엔나엔 일어날 때 무릎을 길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발바닥 똑같이 양쪽 다리 똑같이 눌러주시면서 그렇죠. 엔나엔 호흡도 계속 해주세요. 하나 엔그엔나엔그엔나엔쭉나엔 20초만 더 하나. 앤둘 하나, 앤둘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발끝 선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죠? 5초만 더요. 하나, 앤 둘, 하나, 앤 둘, 마지막 앤, 그렇죠? 자, 10초 동안 숨 쉬시면서 호흡 거르세요. 그 다음 거는 와이드 스쿼트, 2번 플리에, 그랑 플리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넓은 다리로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플리에 깊게, 이것도 50초 동안 반복하실 거예요. 엔나엔 2, 스쿼트 내려가실 때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몸통이 납작하게 생각하세요. 앤, 둘, 하나, 앤, 계속 발바닥 양쪽 다리 똑같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하나, 둘, 호흡 참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 주세요. 20초만 더, 앤, 항상 어깨기 멀리 내몸 길게 하시고요. 정수리는 길게 위로 키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10초만 더, 둘, 앤, 나 앤, 하나, 엔, 둘, 하나, 엔, 둘, 둘, 마지막 한 개만 더.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웜업이었고요. 이번에는 사이드 런지 하시면서 킥, 하나, 엔, 업, 10개씩, 엔, 투, 하나, 엔, 쓰리, 하나, 엔, 포, 하나, 엔, 파이 하나, 엔, 식스, 하나. and seven, 하나, and eight, two more, a n nine, last, a n ten. 아덜사이드 하실게요. 반대쪽 다리. 최대한 깊게 사이드 런지, 킥, 런지, 킥. 자, 다리를 드는 다리도 중요하겠지만, 서 있는 다리, 지지하는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바가 두듯이 바닥에서 딱서 있게, 하나, 앤, 세븐. 세 개만 더. 앤, 에잇. 하나, 앤, 나인. 라스트, 텐. 잘하셨어요. 네. 호흡 고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쇼핑하실 거예요. 사이드 런지 에서두 손을 주먹쥐시고요 가로질르듯이 크로싱 하시면 돼요. 하나, 앤, 사선 업. 요것도 열 개씩. 투. 밑사선에서 윗사선 위로. 다이아그날로 싹 N 하나, N five 하나, N six 하나, N s e n 하나, N e 하나, N nine last N ten. 잘하셨구요반대쪽 Down N up 2 w o N up 3 h r e N up a l N 쭉 하나. 네, 몸통을 많이 돌리진 않으셔도 돼요. 앞사선 밑에서 윗사선 위로 쭉 밑에서 사선 위로 업두 번만 더 and nine 라스트 쭉 옳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파스 트위스트 몸통 로테이션 하실 건데요. 돌아가는 반 오른다리 들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시면 돼요. 준비 둘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그대로 트위스트 M 둘 트위스트 둘앤 오른 다리 되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팔만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몸통을 로테이션 해주세요. M 둘 스무 개씩 둘앤 그렇죠? 둘앤9둘 M 10열 개만 더 할게요. 하나 M 좋아요. 2 M, 둘, t h r 정면 길게, four, 길게 어깨 내리고, 둘, M, six, 둘 서인 다리 튼튼하게 해주세요, M, 옳지, 둘, nine, last, ten, d 좋아요. 자 잠깐 쉬면서. 자 이번엔 누워서 크런치 동작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일어나서 일어난 상태로 스탠딩 크런치 20개씩 흐 엠. 흐 좋아요 쓱 엠. 팔꿈치랑 무릎이 서로 크로싱 오버 될수 있도록 앤둘앤둘앤 나인 앤텐 10개 더 복부를 살짝 더 호흡으로 후 쥐어짜 주시면서 엠. 둘 앤, 단순히 팔 무릎이 만난다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복부를 후 앤, 후 마지막 후 오지, 좋아요 제자리 뛰기 해 주실게요 점핑 잭스 그대로 스무 번 준비 양팔 같이 준비 시작 원 앤, 축 앤, 투 앤, 숨 쉬세요 3 앤, 두4 앤, 두 5 i v e and two, six, and two, s e n d t n d t n d two, ten, t e m 더 하실게요. one, and, two, and, t n d two, t n d t n d 옳지드 9앤드 10앤 좋아요. 잠깐 쉬시고요. 자, 처음 웜업 빼고 사이드로 런지 킥앤투앤킥 3앤 킥 4앤 킥 5앤 킥 6앤 킥 7앤 킥 8앤 킥. 9, and kick, 10, a n kick. 그렇죠. 자, 높이 들지 않아도 돼요. 준비, 하나, and kick, 2, and kick, 3, and kick, 4, and kick, 5, n kick, 6, n kick, 7, kick, n 8, 그렇죠. 킥, and 킥, a n 10. 앤 케, 그렇죠. 자 그대로 체핑 하실게요. 앞사선 밑에서 윗사선 위로. 둘 준비. 다운 앤 업, 두앤 업, 쓰리 앤 업, 쓰앤 업, 쓰앤 업, 앤 업, 쓰앤 업, 쓰앤 업, and up, n i n n up, t e n 쭉, 그렇죠. 좋아요. 자, 반대, down and up, two and up, three a n up, f n up, n up, s n up, s n up, e and, up, nine, and, 배임 주시고, ten, and, 그렇죠. 자, 호 고르시고, 그 다음은 파세트 트위스트. 같은 다리, 같은 쪽 로테이션, 트위스트, 두, 인, 트위스트, 두, 인, 쓰리, 두, 앤, 포, 두, 앤, 파이프, n 식스, 두, 세븐, 두, 에잇, 둘, 나인, 둘, 텐, 열 개만 더. 엔 서인 다리 튼튼하게 계속 키 커지세요. 스트 좋아요. 자, 스탠딩 크런치 아까 하셨던 그대로 복부 힘 주시면서 N 후 N 후 N 후 N 후 N five N six N seven N eight N nine N ten more N one N two N t h r N f o u N f i v N six N s e v n e 앤나 t e 텐 잘하셨어요. 자 서서 우리 다리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실게요. 다리 넓게 오픈하시고요. 밑으로 롤 다운 하세요.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시면서요. 그 상태로 오른다리 그대로 밴드 스트레치 그대로 반대쪽 후 어깨 마 멀리 하시고요.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자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한쪽으로 방향 바꾸셔서 앞뒤로 스트레치 햄스트링과 종아리 발목 다 스트레칭 되도록 앞다리도 밴드 그대로 뒷다리도 밴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똑바른 상태 유지해주시고 앞다리 플렉스 뒷다리도 업 좋아요 그대로 앞뒤 한번씩 더 반대쪽으로 바꿔서 앞뒤로 스트레치 후 밴드 and 뒷다리 밴드 골반 틀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더 플렉스, 업, 엔들, 플렉스, 스트레칭, 햄스트링, 좋고요. 그대로 가운데 오셔서 천천히 롤업, 천천히, 천천히 숨 쉬면서요. 그대로 어깨, 서클, 숨 쉬면서 앞에서 뒤로, 흐, 흐, 거꾸로, 그대로. 그대로 목서클 스트레치 손끝이 일개해주시고요. 두 반대로 두 번. a 쭉 손끝에서 에너지 계속 나간다 생각하세요. 정면 보고 한숨. 흐 잘하셨어요.